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부분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아이어 셈블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조립하는데 두 개가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음, 플레이사죠 어, 이 브라켓 있죠. 브라켓을 끼우겠습니다. 하나, 두 개요. 그 다음에 조인트 얘와 얘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하고요. 어, 각도는 한 45도로 맞출까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있죠 조인트 하셔가지고 예의 센터와 예의 센터를 리미트는 어, 얘는 최초로 왔네요 마이너스 45도로 하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됐죠 자, 음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랭스 있죠 그,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울라드 자 파라미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공식을 걸어놨죠 음. 자요 랭스 값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400 대신에 제가 1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얘는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요 값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제하고 업데이트 해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걸 한번 열었다가, 오픈, 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번개 모양이 뜨고, 업데이트 하면, 그때서야 병행이 됩니다.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400으로 맞춰 놓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불편하니까요. 업데이트하죠?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에서요. 외부에 가져온 요 참조 변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저는 딜리트 폴더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장 네 유저 파라미터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i a s s e m l 에서요 400값을 제어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해놓죠. 다운. 자 본격적으로 iAssembly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매니저 아이어 r iAssembly 입니다 하셔가지고 자 멤버 들어오고요 멤버하고 파턴 넘버는 항상 들어오죠 그리고 패턴 카운터 들어오죠 그리고 패턴 디스턴스 랭크서 요거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셈블리에서도 파라미터 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저 파라미터 그걸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 어셈블리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패턴 디스턴스는 어차피 공식으로 유도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 랭스카하고. 그러면 파라미터에서 굳이 이거를 가져올 필요 있나요? 디스턴스는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복귀시키면 되겠죠? 자, 저는 네 개의 세트를 만들죠. 인서트로 하신 다음요 자, 이름은 어 파워포인트처럼 하겠습니다. 자 롤러셋 인 처음에는 600x 아웃은 400x 인언더와 다이아는 5 1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수정되었다는 얘기죠. 예스하죠. Yes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얘는 롤러셋 인800 입니다. 아웃선 600 이구요. 자그 다음에 인 다이아 60 이네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죠. 자 롤러셋 인 이번엔 1000 이구요. 엑서 아웃선 800 이구요. 음 67입니다 다이아 73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어, 기, 기장이에요 기장 예, 그렇죠 인 아웃 이런 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패턴 계수 3개 3개 여기는 5개라고 할까요 여기는 5개라고 하겠습니다 뭐 단위를 주셔도 되겠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ul 이렇게 주셔도 되겠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자 길이 있죠 length 어, 처음에 얘는 4 0 0었인데 얘는 이제 얼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600으로 하면 되겠죠 얘는 800이 되겠죠 얘는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sembly 내의 파라미터를 만든 다음에 직접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자 오케이 눌러보죠 자 그럼 여기 테이블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바뀌는지 한번 보는 거죠 자600 800 600오잘 바뀌나요 오 얘가 안 바뀌나요 그렇죠 안 바뀌고 있어요 뭐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패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in out o 이 아무런 변함이 없죠 자. 변함이 있게끔 또아이어셈블리를 수정해 보도록 하죠 결국은 롤러셋 인 로아드의 테이블 그러니까 단품 안에 만들어온 아이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테이블 리플레이스가 생길 겁니다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그 다음에 아웃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요것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어 링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요거를 가져와야겠죠 브라켓은 아이파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 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600에서는? 어, 600 에서는 어600 괜찮습니다 근데 이, 얘는 이제 어 800이니까 800짜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짜리로 그럼 얘는 1200짜리로 됐죠 네이 앞에 거인 보고 바꿔치면 되겠죠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400그 다음에 600그 다음에 800 100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52 60 67 73 요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셈블리 조립상태가 몇 건이 생긴다는 얘기든네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가지 생기는데 그렇죠? 각각의 아이파트의 어떤 상황을 음, 변경을 해 준거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600짜리 800짜리 눌러 볼까요 어떻습니까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는 링이 3개 였죠 얘도 3개 였는데 얘는 이제 5개가 되는거죠 5개 5개 이런식으로 다양한 조립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어 s 블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적쪽으로 하나 아이 어셈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이제 진도를 빼보자는 얘기죠 뭐냐면 요게 이제 저는 베어링을 끼우고 싶은 겁니다 베어링 근데 베어링을 끼우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수고하셨습니다